이제 학생 수를 학점에 맞게 올바르게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COUNTIF와 SUMIF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COUNT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합계가 아니죠. 그래서 count if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는 COU count if를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FX를 눌러서 인수 값을 보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if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인 range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range는 조건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건은 A학점인지 B학점인지 가지고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학점의 범위를 씌웁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만 씌우고 그냥 넘어가면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티어리언는 숫자식 텍스트 형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A라고 글자를 적으면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모든 셀에 A학점의 개수만 세기 때문에 A라고 적으시면 안되고 학점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D3셀을 찍어주시면 D3셀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A가 워히게 되죠. 이제 확인.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하면 파란색이 한칸 내려가죠. ESC를 눌러서 편집 상태를 빠져나오고 다시 세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하면 두 칸이 범위가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ESC 더블클릭해보면 3칸을 내려오죠. ESC, 더블클릭해보면 4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점의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학점의 범위를 씌우고 F4로 고정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달러가 생기면서 절대참조가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아래로 내려도 이제 파란색 범위는 따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절대참조, 상대참조, 혼합참조가 정확히 구분이 안되시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